아우야~~ 동크80 8 1 하이, 구호,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페스티벌 에스타로사, 페스타 첫 번째 덱 리뷰 가볼텐데요. 이 덱은 어제 호크토크에서 썼던 그 덱입니다. 호크토크 덱인데 일단 컨셉은 그렇습니다. 에스타로사 입장에서는 상대들 이제 전체기로 많이 때리면서 어둠 쌓아가지고 에스타로사가 키를 딸텐데 그러면 상대는 우리를 빨리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된다? 선메이 같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친 나가면 우리 선맬도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금은 호크토크랑은 다르게 드롤 거를 발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체기 때렸을 때 상대한테 인내 버프 주고, 거기다 신배연내기로 파일까지 터뜨리면서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체력 드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지금 이 덱이 어떤 느낌이냐면, 선멸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 무서운데, 빨리 합치기 차크닥 차크닥, 패잘 뜨면, 잘만 합치면, 순식간에 안멸 필살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지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 체력 드롤이 있기 때문에 안멜이 그렇게 해서 필살기 빨리 만들었다? 두턴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 그두턴 안에 다 죽습니다. 예,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전에서 좀먹길 난지 한번 오늘 드디어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절투에 들어가는 패스타. 니다자오야 기존에 강력한 애죠. 비델리암멜페이엔까지베이엔한테 근타로 속타로 들어있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일단 전체겐 때려. 그럼 전체 이제 버프 떴겠지. 거기다가 신 베이닝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테 때리놓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어둠 들어가고, 버프 들어가고, 신베네가 두두두둑. 자, 이 정도. 아직은 약속니다 자, 촥! 쭉쭉쭉쭉, 촥! 크닥!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겠노? 지금 이제 어둠이 총일곱개 들어간 상태, 일곱개 그럼 한번더 전체기 한번더 나오면, 한번 전체기 더 나오면, 총 10개 됩니다. 어둠 총 10개 상태에서, 어, 이게 이제 뭐고? 어둠 한개당 주피 50%거든. 어둠 한개당 자, 이게 상대가 치기도 부담스러운 거야. 치제? 그럼 이제 우리 도 뭐까지 되는 선멸 때문에 상대도 디버프까지 더 들어갔어. 이 상태에서 신베네 전체가한번 치고요. 치고, 이렇게 가볼게요. 한 번, 가보자. 자, 베어레기 21만 9천 나오고 있구요. 좋습니다. 자, 쭈르르르르르르르 38만, 2만 어? 8천. 자, 잠식 들어갔고, 잠식 들어갔고. 지금 잠식, 어둠이 4개째 된거야, 어둠이 4개째 되면 잠식이 들어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노? 잠식, 잠식 되면 전체 능력치가, 모든 능력치가 40%, 감소. 40 감소. 자, 또 채팅창에 페다, 고인강와 이러는데, 페이엔이 잘못한 건 없어요. 페이엔 딱히 잘못한 게 아니라, 야, 겁나 센 거야. 정말 겁나 센 거야. 어둠이 지금, 어둠이 지금 여기서 좀풀렸지 어둠이 좀 떨어졌다, 얘가. 그제? 그래서, 야, 어떻게 할고 야, 뭐, 그냥 들어가. 야, 선배라, 니가 해봐. 신! 매어에게한번 치고요. 자, 당수 한번 치자. 다크소드 38만. 뭐, 치다 하면 다 30만이고, 이거, 어? 치다 하면 다 30만이야. 야, 야, 이 형제, 형제사기단이다. 야, 방금 덱 이름이 나와버렸는네 순간. 형제사기단이 왔다. 맞지? 완전 개사기네 이거 자 봐봐 이런 경우가 이제 무섭거든 이거 뭐 잘하다가도 한대잘 맞으면 다 터질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 피사기 사용불가 <웃음> 야너 쉽게 죽지마라 갑니다 텐타클 플레이 지금 약해 지금 약해 왜냐 왜냐 어둠 걸려있더이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전장에 있는 어둠이 몇개 없었어 그럼 저기 약해 알겠죠? 빵 조건부에요, 조건부. 에스탄은 적군의 딜 많이 살아있고, 거기 어둠이 많이 붙어있을수록 미치 딜이 나오는거고, 선멜은 그런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막 칠까 하냐, 친나, 이 친나, 이러면서 이제 좀몇대 맞으면, 우리 아군들 좀몇대 맞으면, 그때부터 이 형제가 사기되기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마왕이었군요. 마왕 리무르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볼고 이번에는 어뭐 따로 들어있는 거 없고 여기에는 뭐 들어있을까 근타로 들어있고 역시나 똑같이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어둠 3개 쓰레기 기술이지만 어둠 3개 팍 두두둑 에어리기. 치면서 어둠 6개 어둠 7개 까지 해놓으면서 KN이 약간 봉돌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살짝 좀두들게 나왔고요. 일곱 개 상황. 전체기 떴제 10개. 10개에서 두루두루두루두루 들어가는 거야. <웃음> 봉돌리 맞아요. 자, 저 저게 좀 까다롭지. 또 해볼 걸고. 리무로 오! 자, 리무루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게 또 무서운 게, 이번에, 어, 페스타, 맷집까지 좋아요, 맷집까지. 자, 전체하면 이제 어둠 1 0개예요 어둠 10개 따고요 죽었기 때문에 어둠이 그 다음 건좀 세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까, 그 다음 거는. 프렌지. 아니, 바로 딱이 치버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촛! 자, 10개, 10개에서. <웃음> 43만. <웃음> 43만요. 팝! 아, 이건 아직,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 어, 덜 달아올랐어 우리 선매은덜 달아올랐어 요번에 전체기 전체기 암약하면 또더셀것 같고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역시 마무르예요 마무르가 어우 역시 마무르죠 회불 걸어놓고 뭐 관통기를 때리는데 피통도 커가지고 지금 피통 얼만지 한번 볼까? 36만, 36만. 필살기 못 써요. 어차피 필살기 못 쓰고. 요거 하면서. 자, 어둠 추가시켜주고. 이렇게한 가볼게요. 이렇게한 가보자. 자, 단련시켜주마. 촥! 하면서 또 어둠이 추가됐서 어둠 몇 개고 지금 계산이 안되는 자, 한 번. <놀람이> 17만, 17만.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자, 자, 자, 자, 자, 24만. 야, 야, 신난다. 야, 지금 에스타라서 몇킬땄어 에스타라서 킬. 계산해야지 우리 미션받아야 될거 아니야 10킬 금방 하겠노 1보세요 아, 아, 야 이거 궁으로 잡으면 에스타로킬더 많이 나오는데 10킬 금방 하겠노 야니 피상에 쓸수 있겠나 들어올 이말 아무것도 필요없어 그냥 서있기만 하면 돼 서있기만 해도 피상에 못쓰게 해가지고 되기 안정성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요거로또 어둠 추가해 주고요 음, 가보자 썸메라 어, 이제 네가나서 보자 신배어내기자 어둠 추가 자, 다크소드 28만 어? 네. 킬, 이제, 여 야, 얘한테 양보해라, 오라! 쭉쭉쭉쭉쭉쭉, 18마. <웃음> 방금 어둠 지원자밖에 없었는데도. 와, 이거 개 돌았는데? <목소리>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생철입니다. 이렇게 딜이 OP로 센 애들은 생철 괜찮아요. 왜냐하면 쟤를 빨리 죽이고 싶어 할 거거든, 상대들이. 쉽게 안 죽고 투급이 겁나 높아서 일단 선턴이라는 이득을 무조건 취하고 가고 생철이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좀, 좀더 봅시다. 맹철도 좋을 거야. 맹철도 좋을 텐데 지금 생철로 가보고 쟤제 맹철 저거 옵션 좀 만져가지고 맹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쳐나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어둠 세 개, 신, 베어내기 어둠 여 개, 쇼, 쇠도 쭉쭉쭉쭉쭉쭉쭉 쭉7만 처음에는 요 정도라는 거 처음에는. 자 어둠 7개 상태. 잠깐만 어둠 6개에서이거 써보면 어떨까? 암약을 처음부터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선매를 치겠죠. 빨리 선매이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선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선한테 근타를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회복을 걸려가지고 회복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선멸. 자요렇게 된다니까 이거 한방 때문에 질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된다? 필살기 사용 불가다. 거기다가 일마를 전체계 한번 쓰고 갈아버려. 예, 안매 갈아 갈아버리자. 미안하다 안매아좀 맞자. 자그 다음에 이거 한번 아무 때나 써 그냥 신배 은행이 우와! 신배 은행이 34만 4천. 어? 그럼 잠깐만 어둠이 너무 없어지는데 어둠이? 어둠이 너무 없어서 여기 우와! 야 우와 먹어 이거 이 뭔데 이거 72만이라고? 쭉쭉쭉 이뭐먹 이거 이 뭔데? 야 이거는 신대가 공부 야이가 심지어 어둠이 한명 죽어가지고 신베에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한 명이 죽어서 어둠이 세개가 사라졌어 어둠이 없는데 70만이면 어둠 다 있었으면 방금 2성이라가지고한 90만? 한 100? 어, 어, 어, 어느 정도 나와서 라나 뭐라고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써 그냥 모르겠다 야 이야! 와, 이거, 와, 야, 저, 요게 이제, 어, 디버프랑, 버프, 디버프 이런 게 많아야 되게 세게 들어가는 종류거도되 아, 아, 빡! 아. 막기도 때리기도 싫은데 딱 정확하게 지금 잘짚어냈어요 지금 선멜이랑 같이 손잡은 이유가 정말 때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막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야. 빨리 합치어서 필살기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걸 다 견제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딱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가. 근데 만약에 전체 기세장 뜨면 전체기 세번 던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처음부터 아홉 개 쌓이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둠 일곱 개, 이렇게 되면 일곱 개. 앙, 앙, 와우. 자, 그래서, <웃음> 근탈를 넣어놨어요, 근탈을. 선매를 바로 따버리고 싶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 전세계안 떴나? 어, 전세계안 떴어요. 자, 조금 아쉽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개 상태제. 그러면 요거 한번 때리고, 여 개. 그지? 아 개, 아개상태에 들어가겠네. 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박 22만 자 어둠이 아, 아 죽어버렸구나 어둠이 없어졌어요 어둠이 짜자자자 어둠이 없어졌는데 1구만이다 어둠이 한명 없어졌다고 어둠이 꼭1 0개 풀로 안 채워줘도 되는데 지금 어둠 두 개지 두개전체기 2개. 없나 뭐 이렇게 해볼게요 한두개 추가해주고 군궁 박아보자 어, 야, 추가만 해라 죽이지 말고 우와 뭐고 이거 야 선배라 니까지 화았구나 우와 야킬 양보해라 자 간다 어우야 빡, 동 80, 야, 81. 야, 한 명한테 81만 나왔어, 방금. 이게 뭔데, 또? 아까는 필살기 약하더만, 이거 왜 이랬노? 아, 법, 디버프랑 버프가 잔뜩 있었구나, 상대한테. 한 명한테 81만이면 3명이면 얼마다? 240만. 이거 계속 똑같이 갈게 어, 이번엔 좀 다른 덱입니다. 라그나르크 쪽이라서 또 다르거든요, 라그나르크는.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어둠 여섯 개 상태에서 바로 한번 믹서기 한번 가볼게요. 해볼만 하지 않나? 어둠 세개 그지? 어둠 6개? 메오네기. 자, 믹서기 바로 갑니다. 오른손!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오, 이상하다. 어떨 때는 아까 보니까 뭐 어둠 한 6개만 돼도 겁나 세던데, 그지? 또, 또, 이럴 때는 왜, 왜, 왜 부족했을까? 어둠 6개인데. 어우! 와, 큰일 났다. 야, 저, 저 신분이 무섭거든요. 자수십입니다빡빡 빡. 빡, 빡. 끈달 안넣어놨으면 선배를 죽을 수도 있었겠지. 자안 죽었고요. 믹서기 써어가지고 이렇게 됐군네. 믹서기 가 없네. 처음부터 쓰는 거 아닌 것 같다. 어. 자 네가 해결하자. 자 네가 해결하자. 자저 신부 만 없으면 된다. 신부만 어 신부 없으면 끝났다. 이십만 8천 촥! 아, 그거. 어 열로 치네. 어 열로 치네. 들어올 기폭기에 오랜만에 한번 볼까 삼성이니까 삼성이니까 한번 봐줄게요. 자 이렇게 한가보자야. 세로라 해봐봐. 키폭 와, 25만. 야, 잠깐만, 들어라! 야, 이자석 봐라. 야, 드롤. 너 많이 서러웠구나. 그 다음 40만. 들어라! 빡쳤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27만. 야, 드롤이 이걸? 드롤도 그리고 필살기 풀이면 꽤 전체기 꽤 씁니다. 전체, 전체 필살기가. 자, 레이저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미션 성공 맞나?